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쌤입니다 장문에 댓글을 달아 주신 분의 어떤 이야기를 아, 해볼게요 우리가 취업할 때 항상 고민이에요 내가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이 공부에 내가 몰두를 해 가지고 취업을 할 것인가 그 전에 내가 진짜 원하는 거에 한번 원없이 도전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할 것인가 아, 이분 같은 경우에는 27살 대학은 졸업은 했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애견관리사인 거죠 그리고 애견 관리사 그 뒤에 펫 관리 쇼비나 아니면 애견 카페 이렇게까지 자기가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이제 마음이 있는데 어아 이거를 지금 당장 애견 관련해서 뭔가 자격증도 따고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이걸 할 것인가 자 그런데 이걸 하려면 또 돈이 들기 때문에 근데 집에서 경제적 지원은 없어요 집에서는. 빨리 취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 입장. 자 그런데 자신도 약간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애견 관련해서 일이나 하고 싶은데 내가 진짜 꿈인 것 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일반적인 어떤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취업 자격증, 뭐 커말이라든가, 워드 프로세서, 한자 능력 시험 이런 자격증을 따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거 일반적으로 가는 이 길이 내가 나중으로 보류를 해야 될까 아니면 결국엔 내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인데 애견관리사라는 허울된 꿈 이걸로 그냥 애견관리사라는 어떤 꿈이 진짜 내 꿈인지도 좀 헷갈리는 거예요 괜히 이런 취업 준비를 하기 싫어가지고 면피용으로 허울된 꿈을 만들어낸 게 아닐까 이런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이는 차 오르고 하고 싶은 게 양분이 될때 고민하는 이유가 이걸 순서의 차이로만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짜 먼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에 먼저 달려들고 이게 안 되면 취업을 할까? 명확하게 내가 판단을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구독자분처럼 내가 이게 진짜 꿈인지 취업을 면피하기 위해서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것조차도 헷갈리게 되면 순서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아, 무엇부터 해야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내가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무조건 꿈이라는 거는 순차적으로 이룰 필요는 없어요. 진짜 원하는 거를 분할할 필요도 있어요. 분할해서 내가 각계격파로 이룬 다음에 이걸 퍼즐을 맞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팩트는 집에서 경제적 지원 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돈을 벌어야 됩니다. 내가 알바를 하든 취업을 하든. 첫 번째는 알바를 하면서 돈을 일단 벌수는 있겠죠 근데 꿈이 내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내가 파고 들어야 될지 몰라요 일 자체를 하는 것도 불안하죠 알바기 때문에 자 꿈도 명확하지 않아요 열심히 내가 득들 같이 달려들지 않을지도 모르는 상태예요좀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면서 분할된 꿈을 내가 병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애견관리사라는 꿈이면 일단 자격증은 내가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면서도 충분히 내가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애견 패샵 그리고 애견 카페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내가 취업을 하지 않아도 막대한 자금이 들기 때문에 바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내가 일단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면서 주말에는 애견 패샵에 가본다든가 애견 카페에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얼마나 돈이 들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시스템을 내가 공부를 해보면 되는 거죠. 무조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꿈을 이루겠다. 명확치도 않은데 더구나 돈도 없어요. 나이는 차오르는데 자꾸 취업을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자꾸 유예를 하게 돼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 최후의 보루라는 거 나중에 할수 있겠지 이 생각하는 취업을 다 목숨 걸고 하고 있는 요즘 시대입니다 일하지 않고 10시간, 20시간 모든 걸 쏟아 붓는다고 해서 그 꿈이 무조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중요한면 효율성이에요 일을 하고 일상적인 패턴을 가지면서도 진짜 좋아하는 꿈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만 떼어놓고 그걸 꾸준하게 내가 집중만 한다면 이건 충분히 병행할 수 있는 싸움이죠 절대적인 시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근데 대부분 우리가 무언가를 원대한 꿈이라고 보면 엄청나게 시간이 무조건 다 투입돼야 될것 같고 모든 걸다 멈춘 다음에 해야 될것 같은 어떤 오류에 빠지기도 해요. 정리하면 내 꿈이 진짜 명확하다면 취업을 뒤로 미루고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거에 올인하는 것도 좋아요. 자 지금처럼 긴가 민가하면 꿈을 분할해가지고 돈을 벌면서 일단 내 일상 패턴을 찾은 다음에 병행을 해도 됩니다. 마음 자체가 흐지부지 된 상태에서 무언가에 이제 몰입하기도 쉽지 않고 계속 무언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애견 관리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할 때 취업 생각도 또 떠오를 겁니다. 아, 누구는 이렇게 빨리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머릿속이 또 복잡해질 거예요. 먼저 취업을 하고 나중에 하고가 남보다 뒤처지고 말고가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민메일 계속 보내주시면 함께 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